같은 거다 표시해 볼게요. 네. 여기 갖고, 여기 갖고, 여기 갖고, 여기 갖죠. 네. 그렇다면 여기를 a라고 줄게요. 네. 그러면 여기 이등열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a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계속되는 연... 그 직선이 있고, 얘는 이등열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이 a가 성립을 하겠죠. 네. 그리고, 어... 또, 여기 전체를 B라고 하면, 여기는 A-B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B면, 여기도 B겠죠? 그다음 여기 전체는 EB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EB-2A가 되겠죠? 얘는 EB-A가 될 거고, 여기, OAB. dq는 그러면 각 b, o, c는 e, e-a가 될 거고요 네. 이 다음은 각 b, a, c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친구는 e-a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배가 됐죠 네. 그래서 그 공식이 원주각의 성질을 성립하는 겁니다 50, 또 여기가 a고 여기가 a예요 반층이니다 음. 그럼 여기는 ea가 되겠죠 음. a, a 그래서 네, 50도 위에, 위에, 위에 A면 A가 a 25도C 음. 그리고 여기는 b 이에요 네. 50도, 여기가 50도 음. 그리고 Eb죠. 네. 그럼 B가 25도C 그래서 저 A플러스 B는 음. 25도 플러스 25도니까 50도가 됩니다. 여기가 음. X고 음.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갇힌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X겠죠. 직선 있고 이렇게, 16을 응. 하겠지. 네. 응. 그래서 얘는 16하고, 16하고. 그러면, 일단, 일단 먼저, 사인 세타는, 응. 그, 1분의 x죠. 응. 1분의 x, x, x. 코사인 세타는, 1분의 y는 y, 탄젠트 응. 세타는, y분의 x잖아요. 응. 근데 여기서, 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y고, 사인 세타가 x잖아요. 그러면, 탄젠트에다가 뭔가 데이수있키신 거죠. 응.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y분의 x면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도 총립합니다. 음. 그리고, 네.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네. 직각형, 그,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쓰면, 네. 1이 빗변이고, 네. 1의 제곱이,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음. 코사인 제곱 세타, 가총됩니다 음. <웃음> <생각하면. 웃음>